안녕하세요 건강하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노래에 관심을 갖고 보컬 트레이닝 정보를 찾아보는 사람이라면 외부근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외부근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네이버와 구글에 외부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외부근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보컬 트레이닝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보컬 트레이너들이 외부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죠? 아마 노래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근육을 통칭하는 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최악의 경우 발성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목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 즉목 밖에 있는 근육들을 외부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테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외부근이란 성대 접촉이 부족할 경우 보상으로 작용하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대 접촉이 골고루 되지 못하고 어딘가 벌어져 있을 때 누군가는 후두를 올라가게 만드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는 목이나 혀 그리고 턱 등등 다양한 곳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외부근이 무엇인지는 다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외부근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우선 아무 때나 외부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바로 고음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보통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근의 힘은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되죠. 먼저 후두가 올라가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저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두가 올라가게 되면 소리가 지나가는 길, 즉 성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성도가 좁아지는 만큼 성문 상압, 즉 성대 위로 생기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대 접촉이 더욱 잘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물이 호스를 통해서 나갈 때 입구를 좁게 만들면 물이 강하게 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나오는 길도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욱 높은 음을 내기에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대 접촉이 골고루 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후두를 올리는 힘을 쓰게 되는 거랍니다 자 여기까지 후두를 올리는 근육들을 외부근이라고 칭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큰 오해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보컬 트레이너들조차 외부근은 나쁘다 외부근은 후두를 올리는 근육이다. 그래서 후두를 올리는 건 나쁘다. 이렇게 3단논법으로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하지만 전제 자체가 틀렸죠. 성대 접촉이 골고루 되지 않아서 후두가 올라가는 건데 후두를 올리는 게 문제라뇨. 심지어 성대가 골고루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악을 할게 아니라 가요를 부를 거라면 후두를 올리고 내리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랍니다. 두 번째로 혀, 턱, 목 주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또한 부족한 성대접촉률을 메꾸기 위해서 성도, 즉 목구멍을 좁게 만들기 위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술을 옆으로 찢고 있는다거나 턱을 앞으로 밀어준다거나 목덜미에 과하게 힘을 주고 있는다거나 혀를 계속 말고 있는다거나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누가 봐도 발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눈치챌 수 있지만 목덜미에 힘을 주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발음에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보컬 트레이너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 보컬 트레이너에게나 배우지 마시고 꼭 좋은 트레이너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혀, 턱, 목 주변 등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긴장이나 텐션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둘다 같은 말이죠. 긴장을 풀어야 된다, 텐션을 빼야 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또한 성대가 잘 접촉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초보자에게 자 힘을 빼세요, 긴장을 풀고 가볍게 불러보세요 라고 한다면 성대를 닫아주는 근육인 피혈근조차 같이 힘을 빼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일단은 모든 텐션을 제거해놓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성대를 접촉시키는 감각을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외부근에 힘이 들어가는지 일일이 찾아내기는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보컬 트레이너가 있다면 당장 다른 트레이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또한 성대 접촉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대를 닫아주는 힘과 감각을 키워주는 게 우선일 테고요 그 다음 정확히 어떤 외부근이 개입하는지 찾아서 고쳐주는 게 바로 보컬 트레이너의 능력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외부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근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찌 보면 성대를 접촉시키는 감각을 키워주고 외부근의 개입을 없애주는 게 보이스트레이닝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보컬 살롱 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실용막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